안녕하세요. 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요 안녕하세요. 요 Wow. <웃음> 첫 번째 <이> 이야기는 뭘까구역 <웃음> <놀다>. 성경이래요. <웃음> 네, 구역 성경, the Old Testament. 참 좋은 시작이에요, <웃음> a very good beginning. <웃음> 무슨 시작이라고요? 이런 위대한 말로 시작하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Strong words. 뭐라고요? Yes. Powerful words. Powerful words. Powerful yeah, words. 말하는 말에 힘이 있대요. 이번엔 아율이가 넘겨줄까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뭐가 있어요? What is it? The sun. The sun. sun. Yeah. And moon. And what is it? t r y is t r e e Tree. Trees. 얘는 누가 Who is t Elephant. l p h a n t And what is Water. this? Water. Water. <웃음> 물도 만드셨어요. 물 속에 누가 이렇게 놀고 있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별과 해와 별과 해와 달을 만드셨지. 모든 것을 말이야. 뭐라고 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